세계를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많이 자도, 많이 놀아도 상관없다. 대신 정리집. 모하 모범생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왜 찍고 있느냐 지금이 어떤 철이죠? 바로 수능철입니다. 제 구독자나 팔로워분들 중에서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보니까 공부 관련 질문을 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을 하는 것보다는 제 고3 시절을 얘기해드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노하우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연세원주의 대 1호 학번이고 현재 2년째 휴학 중인 예비화석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등학교 3학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잠 줄여가고 놀거 참아가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공부하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애초에 잠이 많아서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가끔 만화책도 보고 게임도 하고 연애도 하고 쇼미 챙겨보고 롤 플래티넘 달고 <웃음> 네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얼마나 자는지 얼마나 노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괜히 줄여가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공부하느냐입니다 잘거 자고 놀거 놀려면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정해놓은 공부는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하루 7시간 정도를 제 순수 공부 시간으로 잡았어요 중요한 건 수업 듣는 거나 인강 듣는 거 앉아만 있는 시간들 이런 거 빼고 내가 책상 앞에 앉아서 문제집과 씨험하는 순수 시간을 제한다는 겁니다 저는 보통 낮에 학교에서 3시간 채우고 저녁에 인강 듣고 그리고 저녁부터 밤까지 4시간을 마저 채우는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만약에 주말 저녁인데 데이트가 있는 날이다 그러면 그날은 조금 일찍 일어나요 새벽부터 낮까지 7시간 시간을 채웁니다. 금요일, 무슨 날이죠? 쇼미하는 날이죠. 그날은 쇼미 봐야 되니까 저녁까지 조금 하다가 쇼미 보고 밤부터 새벽에 남는 시간을 채우는 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백일 주 먹은 다음 날에는 못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가 정해 놓은 분량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놀면은 그날 밤에 스트레스도 풀리고 다음 날에 조금 더 개운하게 일어나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거다 자고 놀거다 돌면서 하루에 7시간을 어떻게 채우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날려먹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아침에 민기적거리고 밥 먹고 수다 떨고 쉬는 시간에 유튜브나 인스타 켜서 잠깐 동영상 보면은 10분 그냥 지나가죠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등교할 때 기출문제집 하나 들고 가서 쉬는 시간 되면 꺼내서 풀고 종치면 다시 넣고 이런 식으로 반복했습니다 쉬는 시간 10분 8번 있어요 80분이죠 게다가 거기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까지 포함하면은 갑자기 2시간이 생겨납니다 그럼 그렇게 벌어놓은 2시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내가 노는데 쓸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저는 쉬는 시간마다 감질나게 노느니 그 시간을 아껴서 밤에 시원하게 노는 걸 택했고 결과는 아시죠? 자세 개를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많이 자도 많이 놀아도 상관없다 대신 정해진 분량의 공부를 매일 꾸준히 해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괜히 안 하던 핸드폰 바꾸고 밥 먹는 시간에 단어 외우고 이런 거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할때 하고 쉴때 쉬는 전략을 택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만 안 그래도 긴 고3 생활을 처음부터 부담스럽게 힘주고 시작하면 먼저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건 본인이 될 겁니다 아무튼 이거 말고도 습관으로 만들어라 친구랑 비교하지 마라 이상한 공부에 시간 낭비하지 마라 등에 할 얘기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면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다른 동영상에서 기회가 될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간단한 얘기였지만 제 동영상을 봐주시는 많은 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예비 고3 여러분 동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이제 유튜브 꺼